네, 안녕하세요. 범프포트 조정원입니다. 어, 이번 시간에는 어, 저희들이 어떤 악성코드를 어, 제작을 하고 난 뒤에 사람들한테 악성코드를 배포할 때 그런 웹서비스, 웹서버들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들 혹은 어, 이제 칼리눅스에서 어떤 파일들을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윈도우즈 쪽으로 옮길 때 물론, 이제, 복사 기능이나 그런 것들도 있겠고, 공유 폴더가 있겠지만, 어떤 웹 서버를 이용을 한 방식으로 이렇게 공유를 할 때, 어, 그런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칼리 리눅스 쪽에서 어떤 악성 코드를 제작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MSF 베놈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타스포로이트의 모듈들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이죠 그래서 Windows exe 파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미적으로 악성 코드라고 어,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요거를 이제 사용자들한테 배포를 할때뭐 여러가지 방식들이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이제 웹 서비스를 동작을 시키야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, 우리가 웹 서비스를 동작을 해서, 한마디로 이제 아파치 서버죠. 아파치 서버를 이용하는 것이고요. 그 아파치 서버는 현재 여기선 아파치 2 버, 2 서버를, 어, 이칼리스 쪽에서는 동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첫 번째 방법은 서비스, 그 다음에 아파치 2 버전을 저희들이 실행을 하고, 예, 스타트를 하시면은 웹 서비스가 이제 운영이 됩니다. 그래서, ifconfig 를 치시고요. 요 번호가 이제, 어, 공격자, 칼리누스 IP 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서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은, 어, 실제적으로 이제, 이렇게 아파치2 대비한, 어, 디폴트 페이지가 이렇게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요거, 요 악성 코드, 생성했던 요 악성 코드를 이제 사람들한테 배포하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복사를 해야겠죠. 그래서, cp 그 다음에 만들었던 Windows.exe 파일을 내가 바에 따따따의 기본 폴더로 이런 식으로 옮기시면은 어 이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우리가 옮겼던 Windows.exe 파일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 사용자들한테 이쪽 경로로 가서 이제 어 동작을 시키게 한다면은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겠죠. 현재 어, 이거 크롬이나 아니면 윈도우즈 디펜더에서는 지금 현재 악성코드가 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, 이런 식으로 탐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무튼 어, 배포하는 방식은 이렇게 웹 서비스를 이용한 간단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은 어, 저희들이 파이썬을 설치를 하면 은 여러분들 파이썬에서 어, 심플 웹 서비스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, 심플 어, HTTP 서버라는 어, 기능들이 내장이 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파이썬을 이용한다면 은 현재 자기가 공유하고 싶은 그 폴더 쪽으로 우선 가셔가지고 어, 파이썬 M 그 다음에 어, 심플 HTTP 서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포트를 열어주고 싶은 거 아까 80포트는 열려 있기 때문에 어, 8888로 이런 식으로 아, 잠시만요 음, 제가 스펠링이 틀렸네요. 그래서 HTTP 서버 8888로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은, 예, 합시면은 이렇게 포트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것도 똑같이 이제 외부에서 일반 사용자들한테 배포를 할 때는 이쪽으로 이제 접속을 하시면 되겠죠? 이쪽으로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, 이제 8888로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하시면은 현재 디렉터리, 루트 디렉터리에 있는 것을 모든 것들이 이제 공유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디렉토리 리스팅처럼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 윈도우즈 e x 파일 요거를 이제 사용자들한테 다운로드 받도록 그렇게 공유를 하면 되겠죠. 이제절대기운다 나오기 때문에 이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운로드를 받게 하시면은 동일하게 악성 코드가 이제 배포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칼리 리눅스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파이썬과 그 다음에 아파치 서버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악성 코드를 배포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파일들을 공유하고 싶다. 다른 사용자들한테 공유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, 어, 심플하게 웹 서비스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두 가지 방식이 어떤 걸로 사용하셔도 예, 상관이 없고요. 근데 윈도우즈 이제 버전에서는 더 이제 간단한 게 있습니다. 윈도우즈 버전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이제 파이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심플 HTTP 파이썬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은 이거 사용이 가능합니다. 굳이 아파치 서버스를 이 운영을 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어, 공유를 할 수가 있고요. 세 번째는 이제 HFS라는 서버가 있습니다. 이거는 어, 실제 악성 코더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 심플 웹 서버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HFS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, 검색을 해보시면은 HTTP 파일 서버라고 있습니다. 이거는 어,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악성 코드들이 여기다가 이제 악성 코드들을 그 악성 코드들을 많이 올려놓고 최종적으로 사용자들이 이쪽에 붙어서 EX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어떤 WGET 형태의 그냥 거기에 접속하면 되겠죠. 아니면은 어, 파일을 공유하고 난 뒤에 WGET으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. 한다거나 그런 여러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어, 그래서 다운로드 쪽으로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단지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ex 파일 하나가 어, 다운로드가 됩니다 바로 이제 요거같은 hfs t 요 ex 파일 하나입니다 어, 요거는 실행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거를 그냥 실행을 시키고요 실행을 시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IP나 그런 것들 8 0 포트로 이제 어, 잡히게 되고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악성 코드나 기타 파일들을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. 이렇게 올리시면은 요 폴더 쪽으로 이제 들어가시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, 어 이렇게 공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를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런 화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. 이제 트위터나 그런 데서 이런 식에서 어떤 악성 코드들이 배포가 되고 있다라고 해 가지고 주소와 함께 이렇게 공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실제 악성 코드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. 어 근데 이제 HFS 2.3대인가? 2.3대죠. 2.3B 버전인가 에서 이제 리모트 어, 코드의 스큐테이션 하는 어, 그러한 것들이 취약점이 나와 가지고 어, 그대로 많이 사용자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 안하는 그것들이 예, 좀 분위기가 나오긴 나오지만 은 아직도 예,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고요 어, 실무에서도 이렇게 어떤 공유 폴더나 그런 것들을 막았을 때 실제 막았을 때 어, 임직원들이 요거를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이 HFS를 많이 사용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안 정책을 우회하는 그런 하나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들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아파치 서버가 만약 운영이 되어 있다면은 아파치 서버를 그 동작을 시켜 가지고 공유를 하시면 되고요 혹은 이제 파이썬 환경이 있다면은 심플 HTTP 서버를 이용한 것을 그 다음에 윈도우즈에서는 이것보다 더 간단한 것은 hf 서버를 이용하면은 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파일들을 예, 공유를 하고 예,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